네. 어, 연애를 너무 못하고 있어서, 음. 연애를 언제 할수 있을지 음. 정말 궁금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음, 그랬구나.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간절하게 하고 싶기는 해? <웃음> 어? 이게 해 봐. 다아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음. 하고 <웃음>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지식한 게 있고 내가 되게 고집이 세고 약간 보수적인 게 되게 많아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과서대로 행동할 것 같은 사람 있잖아 뭔가 사회적인 거에 틀에 벗어나지 음. 않게 뭔가 그런 거 있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서 본인이 먼저 다가가야지만은 내가 어,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호감을 느끼는구나 하고 뭐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야 남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또 남자가 귀하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할 때 남자를 골라서 만날 수 있는 사주가 아니래 어,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말한 거는, 본인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절절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내가 꼭 하고 싶다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인데 말로는 연애를 해야지, 하고 싶다 라고 하지만 남자가 딱 앞에 데려가잖아 얘는 이래서 싫고, 얘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라는 거를 딱낼것 같은 사람이야 어 그래서 그냥 본인 같은 사주를 보면은 그냥 데리고 놀론과 데리고 살놈을 구별해서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무조건 당연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는 맞아 근데 괜찮은 사람의 기준이 본인과 나의 기준이 다르잖아 그치? 어떤 괜찮음인지를 모르겠잖아 우리가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와 어, 결혼도 힘들 것 같은데 연애를? 어... <웃음> 어? 어... 그럴 것 같은 사주라서 본인도 스스로를 되게 많이 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 부분인거지 연애도 노력하면서 만나야 돼요 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노력이 안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 아이폰의 기능을 익히려고 유튜브를 봐가면서 숨은 아이템을 찾는 것도 노력인 거야 그것처럼 노력해야 돼. 연애를 하면은 신발을 신고 밖은 나가니?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너무 음, 내 시간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어쩌면 그 친구를 위해서 어. 음, 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리고 글쎄 나는 모르겠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몸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음. 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잔치집이나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가려서 다리는 게 본인한테 좋을 거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음, 장례식장은 간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 아닌 이상은 어, 잘안 다녀도 돼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은 그런 기운들이 올 수가 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그리고 음 나는 솔직히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건데 음.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알잖아. 음. 너 요새 일도 별로, 어 그냥 사람도 별로. 너 그냥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고, 음. 다 하기 싫고, 우울하잖아 그지? 음. 응, 우울한 게 많잖아, 너뭐 지금 응? 어 왜인지는 알겠지만, 말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응. 음 연애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 자신을 너가 챙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연애는 차차 해야 되는 걸로 보여 지금 스물다섯인데 이 나이를 넘어서야 될것 같아 음. 내가 보는 나이는 일곱, 여덟 이쯤으로 보는 게 너한테는 좋을 거고 이쯤에 일을 시작하는 것도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나가는 것도 괜찮아 음. 그런데 뭐를 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괴로워 음. 힘들어 감정이 내려가고 있어서 그 이유는 끝나고 얘기를 해주겠지만 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뭔줄 알아? 연애를 하려고 하면 연애하는 친구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아, 친구가 연애를 안해요 <웃음> 그러면 같이 그 운이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애를 하려면 연애를 같이 연애를 하는 친구들틈 사이를 파고 들어야 돼 아. 음, 그래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음. 그렇지 않나 근데 너도 약간 나랑 맞는 너도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 때까지 시간도 걸려야 되는 사람이고 너 생각보다 나는 보수적으로 좀 많이 보이거든 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몸이 생동이를안는데뭐 생병처럼 아프대 아. 어 괜히 어깨가 걸려요 날개 쪽지가 아파요 소화가 잘 안돼요 소화를 하고 나면은 끽끽 치는 이렇게 트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내가 느끼는 거는 생리로 음. 얘기하는 걸 거야. 이런 것도 그래요 라고 말할 거고 너는 손끝과 발끝, 무릎끝, 무릎끝, 무릎, 차! 음. 음. 그래서 혈액순환도 안 돼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 몸을 챙겨야 될 때지 연애할 때는 아니다. 할 수가 있고 이때 기회가 온다면 음, 가는 게 제일 좋고 결혼하는 배우자를 본다면 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 너랑 잘 맞을거야 어떤 사람이냐 너는 자유분방한걸 그래도 좀 원하는 사람이야 그지 어딘가에 소속되고 이런 거를 조금 못 견디고 힘들어할 거야 음. 조금 프로를 줘야 되는 사람이야 너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해외를 왔다갔다 하는 그런 직업을 있는 남편을 만나서 음. 같이 해외에 털을 잡고 사는 게 너한테는 좋을 거고 음. 그리고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이 하는 거 정말 잘 맞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만큼 나한테는 너무 이러는지 동자가 말해 주세요. 너무 집착하는 것도 싫고, 자꾸 캐묻는 것도 싫고, 내 시간을 방해하는 것도 싫어한대. 음. 응. 내가 그냥 같이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날거래. 동자 얘기도줬 음. <웃음> 응. 알겠어? 음. 응. 그러니까는 갑자기 퉁 당은 거야. 아, 나 진짜 이거 안 베틀라고 했는데 갑자기 베틀어버렸네.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음. 응. 그런 게 있으면 원래 힘든 거야. 알겠죠? 뭔 얘기할려고 는데어 그래서 사업가다 음. 아니면 진짜 직장 반듯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게 아니야 직장은 안돼 너가 그럼 숨 막힐거야 그러니까 어 사업 사업하고 다니는 사람 응. 공무원은 안돼 전문직을 가는 사람 그래서 사업하는거 비스무리하게 갖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너는 진짜 어떻게 하면 행아나가라 해외짓는 촬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라 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말도 쓸줄 알고 영어도 쓸줄 아는 그런 남자를 만나라 음. 너는 한국에 있어봤자 너는 힘들다 나가는 게 좋겠다 어떻게든 모아 자리가 있으면 은 잡아서 가너너 자수성가해야 돼내 음. 부모가 도움이 안돼 <웃음> 응. 그러니까 도와주는 힘이 약해 음. 너가 너 팔자로 쭉 밀고 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어... 약간 내년 한해 약간 이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내년? 네 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음, 너가 조금 움직인다 그래 어. 내년에는 네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거 같아 마냥 쉴 수는 없고 너 쉬고 있니? 아니요 음. 일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쉬는 거 같은 느낌은 뭐야? <웃음> <웃음>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웃음> 그냥 주어진 일만 다 응응 뭐야 이거는? 잠깐에 그런데 9 0 얘기가 나와서 나는 무슨 얘기가 있어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근데 우, 그 움직이는 게 돈이 되는 걸 잡아 음. 어 보니까 돈이 조금 될수 있는 걸로 네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잡힌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올해보다는 내년에 괜찮을 거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음. 사실은 이때가 가장 너한테 좋을 타이밍일 거야 음. 그러니까 내년을 잘 다져나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괜찮아 음. 이걸로 계속 음. 나갈 거니? 아마 음. 그러지 않을까.. 넌 뭔데? 저도 PD예요. 음. PD? 이런 거 한번 찍어보는 거 같아. 응? 음? 무속 이런 거 찍어보는 거 같아. 아 <웃음> <웃음>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너는 뚝심이 있어서 알지. 음. 음. 못 먹어도 고야, 너. 음. 근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산란하기 때문에 자꾸만은 다갔다 어, 하는 게 있어서 그래. 음. 다 잡을 수 있어. 음. 음.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 오케이? 또 아, 뭐가 있을까? 또 이렇게 막 말하려니까 응. <웃음> 어... 약간 가족, 응. 가족에 응. 관해서 얘기를 해으니 되게... 네. 응? 상관없어? 네. 그래. 이 방송에 나와서 상관없어? 어. 아, 진짜? 어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그건 끝에서 물어봐. 가족 네. 얘기. 어. 오케이? 네. 여기까지.